안녕하세요 블랙형입니다 요즘 제 영상에서 전체적으로 보여줌에 있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영상당 한 부분만 보여드리는 포인트 컷 시간으로 뜨는 옆머리 투블럭 질감 처리와 구렛나루 라인 정리하는 법을 영상으로 찍어 봤습니다 3분짜리 영상이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<목소리> 이렇게 많이 뜨잖아. 그지 오늘 이렇게 빵빵하고 이거 지금 투블럭으로 치고 싶어 해. 근데 중요한 건이 투블럭을 칠때이 머리 이 층을 넘어내면 투블럭이 아니라 그냥 계속 치는 거잖아. 나 이렇게 층 나서. 상고용식으로.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이 친구는 어떻게 되겠어? 음, 열받지? 네네. 뭐 하시는 거냐고. 그돈안 내고 가겠지?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치느냐. 이 투블럭을 칠때 어떤 기본적으로 요즘은 쓰리 블럭이라고뭐 유행하더만.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한번 쳐보겠습니다, 오늘. 자, 한번 보세요. 자, 일단 전체적으로 다 들어서 이러면 투블럭이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이 친구가 이거를 너무 좀 하얗게 쳐달라고 했는데 하얗게 치면 안 됩니다. 절대. 이럴 때는 한총 8mm. 8mm 정도로 해서 이 깊이 여기까지 넣으면 안 됩니다. 한 약간 요 정도 선. 대신, 층을 잘 맞춰서 쳐줘야겠죠? 그래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쳐주세요. 자, 밑에는, 밑에는, 보통 한 6mm, 그 다음에 7mm, 8mm, 요런 식으로 위로 올려주시고, 그 다음, 위에 같은 경우, 이 머리카락이 있습니다, 여기가. 그리고, 위에는, 두 번째 블럭을 내는 겁니다. 그래서, 이렇게 해서, 위쪽에 블록을 한번더 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들어주세요. 그러면 여기 남았죠? 한 번, 자, 물한 번만 살짝 뿌려주시고, 요 선, 윗선을 갖다가 한 번만 툭 잘라주세요. 이렇 툭. 배우셨죠? 이렇게 툭. 그냥 한 번만 툭 잘라주세요. 이렇게 툭. 그러면 어떻게 됐어? 뭐 됐죠? 뭐 됐어? 좋됐죠 <웃음> 뭘 쳤대 너야 욕하지 마라 자 일단 됐죠 그 다음 내려주세요 두 번째 거 그리고서 요 상태에서 이제 요거 한번더 들어서 여기까지 왜냐면 숱이 많잖아 숱이 많지 질감이 안 되잖아 너무 이렇게 부어올랐잖아 그지 그럴 때는 두 번째도 한번더 들어서 조금 긴 거를 한번더 쳐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거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더 살짝 끝에만 쳐주세요 왜냐면 이 친구는 그 이상 넘어가는 걸 싫은 거야 그지? 너무 짧으면 그렇잖아 그지?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식으로 살짝 끝에만 쳐주면 돼요 리얼 손님입니다 리얼 손님 이렇게 예, 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티닝 티닝 가위로 약간 수처리를 해주는 건데 질감 처리겠죠? 그러면 위에 머리는 절대 치지 마시고 위에는 살짝 걷은 상태에서 약간 세로로 들어서 하나, 둘, 셋 이렇게 쳐주셔야 돼요. 이렇게 걸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치면 이 가로로 치게 되면 이 부분이 삐져나와서 굉장히 머리가 지저분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세로로 한번만, 두번만, 세번만 쳐주시고 한 여섯 번 정도 살살 쳐주시고 그 다음 내려주시면 되게 간단한 질감 처리가 되죠. 어때? 좀 많이 가벼졌니? 빨리 얘기 안해? <웃음> <웃음> 얘기 안해? 아, 어때? 가볍네요. 가볍지? 그래서 위의 머리는 무조건 머리를 안 자른다는 거 일단 학생들 투블럭은 절대 위의 머리를 너무 층을 내면은 지점을하고 머리가 좀 갈라지기 쉽습니다. 그래서 제가 수처리도 많이 안하는 이유가 그렇죠. 그 다음에 이 라인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놔주시면 옆라인은 아주 깔끔한 선이 되죠. 여보세요 이렇게 해서 선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, 여기 뜨는 것도 없고 수질감 처리가 돼서 가볍죠 네 블랙형이었습니다 요거만 연습하세요 파이팅